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이 뭐 돌았으면 다 지나가버리고 없네요. 출근하고 났더니 어제부터는 많이 바빴습니다. 지금 부산 전역에 대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준 신축 아파트들도 건매물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게 특례보금자리 그 대출 그거를 DSR을 안 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와 일주택자 분들의 그 어떤 혜택이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타이밍을 계속 주시하면서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또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상담이 정말 많았고요. 그런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과 관련된 그런 보도 참고 자료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요 부동산 세제 개선 이렇게 해서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냐 했더니 종부세하고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을 그동안 늘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공공주택 사업자나 법인은 아니니까 앞에 부분은 그대로 패스를 하고요. 영향이 있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양도세 일시적 일주택. 그거 플러스. 일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진 분들의 처분기한 연장. 제목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미리 발표됐던 게 1월 18일인가? 기재부에 올라왔던 게일 집을 두개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경우에 3년으로 처분기한이 늘어났었죠. 근데 집과 입주권은 또 다른, 다른 거잖아요. 엄밀하게. 어 그런데 1주택이 있고 1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계속 2년인가? 아 이건 좀 똑같이 늘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 그거에 대한 반영인 것 같습니다 어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우리가 어, 요 법을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어 소득세법은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이 시행이 될 그런 내용들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바꾸기가 좀 손쉽거든요 그런 시행령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 5항에 아까 요런 1주택을 가진 분들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체주택을 샀거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여기 요약을 해뒀거든요 먼저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을 하신 그런 경우에 어,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을 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처분기한은 입주권과 분양권 그 치득일로부터 3년이 기본 처분기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3년 어, 특례 처분기한은 3년 안에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이사 들어갈 집이 공사가 늦어져서 완공이 안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집이 아직 덜 지어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완공되고 나서 어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사용성인일입니다 취득일이 조합원들은 사용성인일 플러스 그동안 2년 안에 앞에 걸 처분하고 들어가서 실거주를 1년 이상 하면 비과세를해 줄게 이런 법이었죠 물론 요 원래 있던 집이랑 뒤에 샀던 입주권과는 1년 이상 갭이 있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3년이 지나서 처분하는 거는 1년 갭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게 누가 자꾸 국세청에 질의를 했겠죠. 저 1년 차이 안 나게 샀는데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국세청에서 바꿨습니다. <웃음> 아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거 세금 내게 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세금 과세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년 안에 처분하든 3년 지나서 처분하든 무조건 A와 B는 1년 이상 차이 나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공된 이 입주권이 3년이 지났죠. 3년 뒤에 입주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는 2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처분을 하셔도 비가세를 해주는 걸로 지금 연장하는 걸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걸로 개선 방안이 기재부에서 오늘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어, 그리고 그저께 전화로 아 문자로 누가 질문을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소장님 유튜브고 어디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주소를 좀 가르쳐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 세무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딱 이렇게 잘랐더니 아 그러면 이것만 좀 답을 해주세요 하시면서 무슨 질문을 주시냐면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1주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주택으로 사셨어요. 집을. 대체주택의 요건은 어, 앞에 집 사용사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매수하셔야 되고 재개발로 발전된 그 집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샀던 게 이제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택으로 산 집이 이제 팔고 다른 집을 또 사고 싶은 거예요. 대체주택으로 샀던 비주택을 팔고 시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 대체주택 혜택은 어느 게 혜택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리 다른데 자료를 찾아도 못 찾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 보면 그 내용을 올려둔 게 있어요. 내용을 들어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거라 꼼꼼히 다못 들으셨겠죠. 맨 마지막에 처분하는 게 대체주택의 혜택이 있고요. 중간에 그러면 B를 팔았잖아요. A종전주택. B를 샀다가 대체주택이라고 샀는데 처분을 하고 다시 C를 삽니다. A 있는 상태에서 C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B는 뒤에 산 집이잖아요. 대체주택이니까. 종전주택이 아니잖아요. 비해산 집을 팔 때는 대체 주택이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걔는 당연히 과세로 팔고 C를 다시 샀다가 그 집에 이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고 완공된 A의 아파트로 다시 세대원이 완공 후 바뀐 법령 따라 3년 이내 전 세대원이 실거주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C가 대체 주택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정리된 게 없어서 막 굉장히 막좀 궁금해 하시면서 전화가 왔길래 오늘 또 갑자기 대체주택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생각이 막 나네요 그런 게 대체주택인데 마찬가지로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했잖아요 시행령 개정을 하면 아마 2월 중에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모양이에요 주로 이제 세법 개정도 2월 보통 중순쯤에 그 개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이제 보통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시행령이라서 1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주겠답니다. 실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더 정리하면 1주택을 가지신 분이 성계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에 있던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비과세가 되느냐 예전에는 최대 완공 후 2년 안까지 처분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됐어요 근데 그게 완공 후 3년 안까지 조합원이면 사용승인 1위 취득 기준일이고요 그날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되고 분양권을 취득을 하셨다 하면 그거는 사용승인 1위나 아니면 내가 대금지급을 완납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잔금지급한 날이겠죠 둘 중에 늦은 날이 분양권은 취득 기준일입니다. 그 날로부터 3년을 카운트하셔서 그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을 하시고 대신 3년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사하셔가지고 1년 이상은 계속하여 거주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니까 어떤 우리가 설계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입주를 안하고 먼저 2년을 전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너무너무 뭐 모자라고 이런 경우에는 전세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 집이 안 팔려서 너무 애를 먹는다. 전세 내놓은 그 기간 동안에 느긋하게 이제 처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인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어, 이제는 내집안 팔려서 입주권 못 산다 얘기는 못 하실 것 같네요. 어, 이런저런 뭐 세제 혜택이며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완화 적으로 많이 포인트가 맞춰서 바뀌다 보니까 거래가 금매들은 다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연상부역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굉장히 계약금 들어간 건수들이 많고요. 레전드도 아이 평수에 이 정도 금액이 금매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더 빠지길 나는 기다렸다가 사야, 사야지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원하시던 사시고 자던 그 구역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또 권유드리고요. 어, 우리가 부동산은 타이밍이다라는 글이 초롱부동산 벽에 딱 붙어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요. 분위기가 몸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인 것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포인트가 어, 우리가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룩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렇게 때문에 너무 한 방향으로 언제까지 난 기다려야지 이런 타이밍이면 점점 더 지각비를 치르고 대가를 높여서 사야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뭐 서울이나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다른 데는 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에 저는 유튜브만 하는 그냥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현장의 중계를 주업으로 하는 공인중계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고 실제로 제가 계약금을 넣고 실제로 제가 집을 안내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무주택자로 그냥 나는 집값 움직이는 거 거래 움직이는 거 나는 용납 못해 이런 분들은 계속 그대로 계시면 되고 내가 뭔가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집에 그냥 지금 뭐 넷플릭스 보고 계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초롱에 오십시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올해 이제 벌써 뭐 한겨울도 다 지나가잖아요? 설도 지났고, 또 올해 뭔가 새로운 영업장에서 또뭐 가게를 하나 해봐야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초롱에 좋은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뭐 상가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 매주 토요일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토요일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일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뭐 늦게 오시면 상담은 가능한데, 현재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제가 교육에 있어서 상담은 힘듭니다. 그 외에는 전화로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밑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어, 더보기 글자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매물들을 모아놓은 단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비번이 그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발품, 손품 한번 팔아보시고요. 어,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입주권 1주택 플러스 1 입주권 가지신 분들이 완공 후 3년 안까지 그가세로 처분할 수 있는 걸 기획재정부에서 2월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뭐 하겠다라는 추진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오늘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